지금 성수 무신사 스튜디오 가고 있어요 지각생 오늘은 이 무신사 스튜디오를 소개를 해드릴 겸 지금 찾아왔습니다 지금 늦었어요. 12시까지인데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여기는 3층이고요. 여기는 인포메이션이고 3층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제 사무실에 옷, 옷이랑 가방 놔두고 지금 라운지 가고 있습니다. 빨리 구층 가야 되거든요. 오늘 무슨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참석하러 갑니다. 모티토크 어, 작은 강의에서는 뭐 텍스트, 뭐 이미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무슨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를 오. 그런 걸 만들는 게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근데 이제 너무 오. 이제 강의 끝나고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게 나오냐. <목소리> 와... 사무실입니다. 안 붙었죠? 성수뷰. 인스타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무신사 스튜디오와 좋은 기회로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3인실을 제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입주를 했고 지금 어, 무신사 스튜디오를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4번쯤 같이 카드키도 받았고요 어, 다시 옛날 회사 다니는 대로 돌아간 것처럼 기분이 좀 그래요. 아무튼 저는 여기 입주를 해서 보통 뭐 영상 편집할 게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을 때뭐 촬영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여기를 방문을 하고 일을 좀 했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긴 하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일들을 여기서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공간입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 내부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일단 내부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서 성장 등록도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 프린터도 가능해요. 확실히 공룡 피스라서 밖에 나오면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회의실도 있고, 여기가 공룡 공간인데, 여기 뭐 커피도 먹을 수 있고, 여기 냉장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한김에 커피를 마어볼까요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매일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여기로 가면 메이크업 룸이라고 해서 여기서 메이크업 수정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 어. 촬영 스튜디오가 있어요 6층과 8층에 촬영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걸 지금 따로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다음에 제가 따로 예약할 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시간대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예약하면 되고 카메라도 대여를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대 그래서 촬영할 거 있을 때나 유튜브 촬영할 때도 카메라를 빌려서 촬영할 수 있어요 되게 혜택도 많고 제휴 서비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할인, 할인되는 할인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테라스를 잘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9층으로 돼있는데 4층부터 8층까지는 무신사 스튜디오 이렇게 입점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데예요 그리고 아마 4층이 공유해서 쓰는 데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여기 나가면 이렇게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더 이쁜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가끔 여기서 촬영도 하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곳이에요 눈사람 만들어놨네요쏘 큐트 <웃음> <소 cute. 웃음> 아까 말했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3층에서 여기도 입주를 해야지 쓸수 있는 공간이라고 들었어요 4층인 줄 알았는데 3층이네요 저는 이 그게 없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면은 3층에서 이렇게 택배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기서 팝업이나 행사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많이 둘러보진 않아 가지고 잘 모르는데 뭐 이런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해요. 지금 다시 5층으로 왔고,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잡지들이 막 많거든요. 매거진들.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자유롭게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 월마다 이런 것도 업데이트돼서 새로운 잡지들이 여기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짧지만 이렇게 어 무신사 스튜디오 송수점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아는 게잘 없고 아직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지만 알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일단 저도 사무실을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었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저는 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카페를 가서 일을 한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사무실이 생기니까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집중도 잘, 잘 되고 좀 그런 사무실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을 보면 어 1인 기업도 있고 뭐 의류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패션 디자인 분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 그런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주를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무신사 스튜디오 공유 피스를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